브랜디 페퍼 하이 지금 이대로 사랑해. b u 오. 하나 보다 떠는 거봐 올라갈 거 얘가 저는 여기 최정 때문에 이동했었잖아요 렸어서고치우 아, 가지고 아아 아, 했어. 이 눈물 도 돌렸어. <목소리도> 우와 너무 예뻐 예뻐 예뻐. <웃음>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VD상으로서 봤을 때도 뭐큰 특이적인 사항은 없었어요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슬러지가 어느 꽤나 있는 상태여서 이거 조금 조그맣게 어, 간이요? 네간에요 간의 결절들이 확인이 된 상태인데 이 자체가 뭔가 특이적인 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고요 흔히를 고려했을 때 정상 범위 안에는 속하는데 이게 에코가 불균질하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밤이 안와요. 이게 1년이 엄청 크군, 크구나. 그걸 느끼고 뭐 대단하게 큰일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씩 변하고 있네? 조금씩 블렌디가 나이 먹고 있네? 이런 게 느껴져서 마음이 안좋고 아 유난인가 싶어도 그냥 마음이 안좋은 것 같아요 9살 때는 진짜 모든게 깨끗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 부분도 좀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보세요? 아 네네, 그 혹시 원장님 계실까요? 아 어제 휴무셨구요 선생님 아그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너무 울었어 저 사실 그 아, 밤새고 막아 아, 너무 속상한 일단은 그렇게 해. 아 네네 그니까 만약에 그게 찜찜하면 은더큰 대학병급으로는 가야 된다는 거야 <목소리> 아, 어디 가자고. 그런 게아니라 오늘 군역만 지금 다 들어가 있 그, 그녀는 지금 발걸음이 바쁘거든요. 당분가 가야 되서 너무 더럽지만 어없어 가져와 얼지 어우 이어이 이제 애들이 10살씩 막 돼가니까 참 빨리 지나갔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나이를 먹고 있을 때더 잘해줘야겠다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짜 마지막까지 잘해줘야지 의리가 있는 거지 어리거나 젊거나 건강할 때는 다 예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고 이게 진짜 끝까지 케어해주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저희 애들이랑 나이가 비슷한 애가 있었는데 그분이 잘 키우시다가 그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애가. 근데 너무 좀 약간 슬프, 슬픈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정말 그 친구랑 열심히 올러다니고 정말 소중했겠죠 그때는 그, 그분한테도 그 근데 그런 식으로 사라진 개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그동안 우리 동네만 해도 어린애였는데 걔도 산책 잘 나오고 하길래 근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요새 안 보여서 어 요새 안 보이네요 하니까 이사 가면서 다른 데 보냈대요 근데 거기서도 또 다른 데로 보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걔는 그렇게 계속 떠도는 거죠 우연히 만났는데 남자친구랑 키운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한세네리인가를 키운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1년인가 2년인가? 이따가 헤어져가지고 그 개들 다 공중분해되고 500년 키워도 딴데 보내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지만 애들 젊었을 때 예뻐해주고 신경 써주는 건그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해내야겠다 애들 수명은 솔직히 팔자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단명했던 친구들 보면 비만이었어요 물론 뭐 아파서 살이 찐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식단 관리를 잘 못해줘가지고 이게 귀엽게 볼게 아니고 애들은 차라리 좀 마른 게 나요 진짜 움직이는 것도 가벼워지고 훨씬 다르고 아무튼 저는 아 절대 비만 만들지 말아야지, 애들. 이 생각 들고. 여름철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여름에 죽는 애들 많은 거 아세요? 열사병으로? 아니면 더위 먹어가지고? 여름에 막 기절하는 애도 봤고, 막 뛰다가 기절하는 애. 얘네들 나이 드니까 아 낮에 절대 나가지 말아야지. 한여름에. 물놀이하다가 죽은 애도 봤고, 수영하다 죽은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황당하게 간다니까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더 자기 개들에 대한 의리를 더 지켰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낼 수 있는지 <웃음> 집에 뒤지다가 이거 찾았어요 옛날 디카 요새 옛날 디카로 막 찍잖아요? 일부러 막 사서 찍던데 그래서 진짜 궁금해가지고 찍어볼게요 대단해 주셨네요 끝났네 몇장 찢지 못하는 단점이 있네요 일단 나오세요 일단 나와요 렌즈 나와